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. 차! 오늘은 구독자분이 댓글로 요청하신 음료수인데요. 포도주스와 오렌지주스를 섞어서 원샷을 할거예요 아시다시피 포도주스와 오렌지 주스 중에서는 포도주스의 색깔이 더 진한데요. 이둘다 포도맛과 오렌지 맛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음료수인데요. 과연. 포도맛과 오렌지의 맛이 합쳐지면 무슨 맛이 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. 자 그럼 바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라색과 주황색이 섞여서 오미자색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마셔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창! 포도주스의 포도맛과 오렌지주스의 달달한 맛이 강했는데요 연한 포도주스 1200ml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달달해서 당뇨 수치가 올라갈만한 원샷이었던 것 같아요 보고싶은 음료수의 믹스 리뷰를 보고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